안녕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Hosanna to the King. Everyone look. Here comes Jesus. He is riding a little donkey. Look there h e i s Jesus is our king. So we shout and sing Hosanna, Hosanna, Hosanna to the King. y a y Someone s a y Jesus, these people are too loud. Mm. h hey, Hosanna to the king. children still sing. But Jesus answers, This is the singing that cannot be quiet. Ho, ho, ho. Hosanna, hosanna, hosanna to the king. 왕께 호산나 호산나 가볼까? 와, 여러분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예수님은 작은 당나기를 타고 계시네요 우와 가보자 가자 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소리치며 노래한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께 호산나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해요. 예수님, 이 아이들은 너무 시끄럽군요.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어. 음.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이 노래는 적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웃음> 호산나호산나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함께 호산나 아이들은 계속 노래했어요. 뿌리브링뿌리브링뿌리 d 링 n g p u d d i n 나 pudding, pudding. Let me take a look at this. I'm going to a s 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왕이 되시려고 우리 왕이시니까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그것을 몰랐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꼭 하시고 말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를 계속 계속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점점 더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점점 더잘 알아가면서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지식으로 쑥쑥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요. 안녕